프로야구리그가 한창인 종합경기장 기념품 가게 이곳에선 야구방망이와 공세트를 1달러 10센트에 팔고 있습니다. 야구방망이가 공보다 1달러 더 비싸다고 할때 야구공 하나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정답을 10센트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5센트가 정답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공의 가격이 10센트라면 방망이의 가격은 공의 가격을 더한 1달러 10센트가 되기 때문에 총 금액이 1달러 20센트가 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저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에겐 생각을 작동시키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시스템 1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직관이며 시스템 2는 시스템 1의 제안을 그대로 실행할지 수정할지 결정하는 주의 집중 능력입니다. 야구공의 가격을 10센트라고 말한 사람은 직관을 지나치게 신뢰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하버드, MIT,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수천명의 학생들에게도 이 문제를 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50% 이상의 학생들이 오답을 말한 것입니다. 그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80% 역시 오답을 말했습니다. 전문가, 그리고 심리학자들 역시 일상생활에서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728페이지로 구성된 생각에 관한 생각은 크게 다섯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마지막엔 데니얼 카너먼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먼저 시스템 1의 22가지 특징 중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보면 얼굴 표정을 일그러뜨리게 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져 손과 발에 땀을 흘리기도 하죠. 저는 단어를 보자마자 발을 굴러 책에서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썩은 바나나를 먹어서 구토를 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데 이를 연상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작가의 정체는 앞서 살펴본 시스템 1입니다. 시스템 1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관련 없는 두 단어의 인과관계를 만들어 감정과 행동 반응을 유발합니다.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끼긴 하지만 금세 바나나와 구토의 조합이 흔치 않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연상작용을 연구하던 심리학자들은 점화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자주 하던 행맨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알파벳을 채워보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들 중 먹다라는 단어를 본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수프라고 답한 반면 씻다라는 단어를 본 사람들은 비누라고 대답했습니다. 먹다와 씻다라는 단어가 다른 알파벳을 떠올리도록 점화한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어 카드를 주며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만드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를 답한 학생들은 다른 실험실로 가야했는데 대머리, 회색, 주름과 같이 노인과 관련된 단어로 문장을 만든 학생들은 마치 노인이 된 것처럼 느릿느릿 이동했습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를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단어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아 노인을 연상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바꿔버린 것입니다. 역으로 행동이 생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면 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친절하게 행동하도록 만들면 너그러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해줍니다. 이렇듯 여러 실험을 통해 인간은 의식적이고 자율적으로만 사고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실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실탁자에 보드게임 지폐를 올려놓거나 모니터에 달러가 둥둥 떠다니는 화면 보호기를 띄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려운 문제를 제시해도 스스로 풀기 위해 했으며 높은 자립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개인주의 성향이 높아지기도 했는데 참가자들은 남을 돕는 데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돈을 연상케 해준 환경이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게 해준 실험이었습니다. 시스템일의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치기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예비후보의 정치생명이 얼마나 갈지 물어보는 질문을 이 사람이 승리한 정치인처럼 생겼는지에 관한 문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더 쉬운 문제를 심리학 용어로 어린짐작 문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어린짐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게으른 시스템 1을 일하게 만드는 아홉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를 기준점으로 삼아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기준점 효과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들은 한 과학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기름 유출 사고로 고통받는 바다새 5만 마리를 살리고자 한다. 당신은 얼마를 기부할 것인가?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5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추가로 질문한 경우 관람객들의 기부금 평균은 20달러에 그쳤습니다. 반면 아무런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평균은 64달러로 높아졌습니다. 기준점을 400달러로 제시하는 경우엔 평균이 143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저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이 비합리적임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자신의 실험 결과가 인용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행동경제학자들은 인간이 자유롭게 내린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선택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실행된 내일은 좀더 저축을 정책이 좋은 예중 하나입니다. 직원이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저축하겠다고 서명하면 고용주는 해당 금액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직원의 급여가 인상되면 저축액 역시 일정 비율로 늘어나며 직원이 별도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저축액은 자동으로 쌓입니다. 개인과 기업, 국가 모두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자신의 직관만을 믿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이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